이래 보시면은 예. 농약물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네. 묻어 있네요. 뒤에가 묻는다는 게 이게 장점이네 4단 열면 8분, 네. 3단 열면 10분. 네. 고추는 지금 몇 단으로 가십니까? 어, 병충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틀린데요. 한 요게 이탈리아 거, 그죠? 그거를 직수입하시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이분이십니다. <웃음> 얼굴 공개, <웃음> 맞죠? 예, 맞습니다. 아, 치파렐리 아버지, 우리 강사장님을 모시고 <웃음> 오늘은 이제 고추에 어떻게 이 치파렐리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요 키트를 이용해서 이 1 8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아요. 구입 하시면, 이 공구주머니 안에 네. 사용설명서하고이 3종 키트가 들어있어요, 이게. 아, 3종 키트? 예, 예. 이 3종 키트라고 부르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치는, 이제 살포하는 방법을 약간씩 다르게 할수 있어요. 이 둥근 것은 네. 바람을 한 80% 정도를 줄여줘요. 아 예예 예. 그래서 이 꽃이 폈거나 저 작물이 약한 경우에 직접 대고 소면을 꺾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바람을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해줘요 음.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칠 수가 있어요 어. 이걸 빼면은 이제 수도작에쳐는 것처럼 길쭉하게 나가서 더 멀리 날아가는 거고. 이건 아까 그, 논에 치던 거고, 이거는 지금 밭에 치는 건가요? 왼쪽 거는? 예, 예. 어... 지금 여기 보시면 45도로 굴절된 파이프가 있는데요. 네네. 굴절관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이렇게 내리꽂아가지고 할 때는 바깥면에 이제 입자가 많이 묻는데, 이걸 하면 밑에서 올릴 수가 있어요. 밑에서 이렇게 쳐 올리면은 잎 뒷면까지 골고루 점다, 어, 농약이 잘 방제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농약물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네, 묻어 있네요. 뒤에가 묻는다는 게 이게 장점이네. 여기 보시면 과에도 이제 고추물이 묻어 있어요. 고추에 아. 이제 농약물이 묻어 있습니다. 네, 흠뻑 묻었네. 예, 예. 모든 이제 방제 기본 원리가 농작물을 잘 묻히면은 이제 방제 잘 되는 거고 잘못 묻히면 방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제 수도작은 이슬을 이용해서 이제 묻히는 방법을 쓰셔서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마늘, 양파, 콩, 저 벼, 옥수수, 대파, 깨, 요 종류는 이제 수도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방제하시고. 고추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밑에서 쳐 올리는데 이제 좀 물기를 좀더 맞게 하려고 하면은 물량을 많이 열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오래 쓰고 싶으면 물량은 줄이되 이제 악셀레다를 조금 더저 가속기를 중속 전후로 해가지고 낮추시면은 물입자가 굵어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인공적으로 물방울을 형성시키게 만들어야 이게 방지가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청살이 이렇게 한쪽에만 있,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한, 한쪽에만 있네, 청살. 예, 예. 그 이제 방향을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네. 옆으로 돌리면은 옆으로 가는 거예요. 어. 아니면 위로 이렇게 하면 위에서 또 내리꽂을 수 있어요. 어. 이런 방법에서 이제 이 밑면을 치고 싶을 때는 밑으로 대가지고쭉 치시면은 한쪽으로만 계속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어. 요거는 양구 킷이라 해서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야, 이게. 아, 얘는 그러면 이쪽은 이쪽, 이쪽은 이쪽. 양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포도밭이나 고추밭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서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끼우실 때잘 끼우기가 힘들어요, 이게. 겨울 좀 추울 때는, 들어가기 힘들 때는, 뜨거운 물에 둘다 담갔다가 이제 엮고, 끼우실 때, 저희들도 좀힘드니까잘 봐주세요. 조금 조금씩 차근차근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여셔야 돼요. 이게 강력한 바람 때문에 정확하게 여지 않으면 분리가 돼요. 음. 그래서 이제 하고, 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빼시면 돼요. 이게 잘안 빠져요, 이게. 네. 어떻게 빼야돼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빼면 되는데, 손톱이 손상이 될수 있으니까, 어떤 이제 물질에 대놓고 이렇게 잡아 당겨버려야돼요, 이게. <웃음> <웃음> 그 정도로 세군요, 이게? 예. 뜨거운 물에 약간 했다고 하고. 예, 예. 이렇게 해서. 가운데 몰아서? 몰아오고, 이 부분을 조금 누르시면서, 이제. 계속 집어넣어야 예, 집어넣고, 여기에 완전히 들어가려고 하면, 딱 당겨야 돼요.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속으로 많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뿌리려고 하는데요. 위에서 한번 뿌리고 직접적으로 이골 사이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고, 고추하고 고초골 사이에 보면은 이 두둑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간격이 보통 한 1m 에서 1m 20 정도를 많이 해요, 이게. 네. 그러다 보면 성장하고 나서 이게 우거지면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음. 기계를 메고 들어가도 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식하실 때한 1m 50에서 1m 80 이상을 하셔야 돼요. 주의점은 이게 고속으로 방제를 하면은 이게 오히려 이 방제 효과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위에 면은 고속을 방제해서 도포를 하시면 되고 이 골하고 골 사이에 들어갔을 때는 이 밑에서 이잎 자체를 초 올려야 돼요. 네. 보통 이슬이 지나가면은 바깥면이나 외부에만 맞게 돼 있는데 이 고추가 자라면 은이 감싸지면 은 이게 숨겨지거든요. 그러면 열매나 이런 잎 자체 뒷면에서 병균들이 올때이물 입자를 묻혀 줘야 되는데 이슬이 없기 때문에 이슬처럼 이렇게 좀 속도를 낮춰 가지고 물 입자를 형성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저뭐 저속으로 이제 작동을 하시든지 고속을 하되 멀리 보고 작동하시면 이제 잘 묻게 돼 있어요. 이 고추 같은 경우로할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천천히 가게 되면? 1, 2, 3, 4, 5단이 있는데 3단 열면 한 10분 정도를 걸을 수 있어요. 10분이면 한 200m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뭐 2.5단을 하면은 뭐 250m, 300m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1, 2, 3, 4, 5단인데 다 열면은 이 17L가 4분 정도 만에 다 소진이 돼요. 네. 4단 열면 8분. 3단 열면 10분, 네. 2단 열면 2 0분이에요 네. 1단 열면 2시간동안 날아갈 수 있어요. 아. 고추는 지금 몇 단으로 가십니까 어, 병충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틀린데요. 한 2.5단에서 3단 정도 열고 가면 충분할 겁니다. 위나 아래나 똑같이? 그렇죠. 아. 그리고 농약의 농도는 고추에는 이렇게 한 2배에서 3배 정도만 타셔야 돼요. 20, 20L에서 20cc가 이제 정량이면은 1000L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한 40이나 한 60을 넣었는데, 이게 17L잖아요. 17L면 17g이나 17ml였는데, 두 배는 뭐 34, 4배는 51 정도 더 가요. 그래서 30에서 50 정도 g을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과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놓으시고 시동만 켜세요. 네. 악셀레다를 당기면은 이게 날려버리잖아요. 네. 그 최소한 양으로 가지고 이제 점을 찍듯이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그 자체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듬성듬성 이제 맞으면서 그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과수 외에 어떤 저 선택성 제초제를 만약에 뿌리시고 싶으시면은 전체를 도포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음. 그들 때는 어떻게 들기게 편리합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들고 하시는데 이래 들면 더 힘들어요 들 때는 이 부분을 감싸서 몸에 바짝 붙이시면 돼요 그렇게 들은게 좋다 예 그러면 이게 저더 들기가 쉬워요 Here we go.